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하이도, 부스터바스나, 울레, 가라, 나. 마, す나なよ 나, 옥, 이, 나, 옥, 라 나, 옥, 이, 나, 옥, 이, 나, 옥, 이, 나, 옥, 이, カイドウを倒すのは俺だどこだ海イ カイド! このまま負けっぱなしじゃいらねえ! それより周りの敵を片付けるのが先だろ! 俺じゃまともに進めねえ! あとカイドウをぶっ飛ばすのはこの俺だ 야 유노 반갑다. 아 위. 엑스 버튼으로 포 점프를 띄우기 공격 공중에서 네모 손에 세모. 그냥 목적지로 빠져가야 돼. 상공물상에 필살을 아직안나요 예, 게 상궁무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저거지 아 너무 투만나 야.. 이어쓰려는 배틀링도 써요? 오호 아.. 근데 이거 채팅이 되게 애매하다 여기다 올리는게 나을까? 에이 킹사고 반갑다 이게 나중에 용팔좀하면장난아니라고반문에 파기해서 진로를 열어라 플스보다 플스4 풀스포. 자 이거 플스로 하고있는 지금 상황상이 아무아무 없는데 나왔다 파워 대시 음. 아 이거는 자 키드랑 같이 합니다 키드랑 같이. <목소리> 같이. <목소리> 사무라이 대장이 땅을 날려버려라. 확실히 그래픽이 굉장히 좋습니다. 햇살기 뭘로 쓰는 거지? 햇살기 하는 사람. 3랑은 비교가 안되는 이.. 수력함과 그래픽 자 올라갑니다 포크라이프 아니 피살기 뭐지? 오야 빅맘 떴다 빅맘 <웃음> 와 빅맘 떴구요 R1을 누르면.. 아 R1을 누르고 하면서 하 하면 되는구나 아, 이 한번 해볼게요. 피타기 한번 써볼게요 아, R1을 번고서 쓰고 야 뭐야 이거? 아~~ 아, 아라고 세모 한번 해볼게요. 아, 확실히 쓸수 있는 기술 공동으로 하겠네. 오. 진짜 보장돼. 아, 니시스무라. 오. 아, 빅마 다. 오. 어, 이거 해 처음이야 처음. 정말 어이어 다문을 파괴해서 이시가 오우씨 진심버스트 야나도 개미 같네 진심버스트? 캐릭터와 강하는 진심버스트가 존재합니다 죽네이나작이 어, 아, 아, 야, 이내 아, 가시 빅맨은 잡.. 잡았나? 잡은거야? 아 디럭스 컬렉션 아 디럭스 컬렉션의 적은 적을 주는거였구나 어우 씨 카이로우 또다 오후우카이로와 어, 아야 카이로우 또, 어, 또. 음. 어파이널도다 용으로 변하겠지? 오 뭐야 뭐야. 도 어, 어, 스네이크맨이다 <웃음> 미쳤다, 진짜 빠르다. 오, 야스네이크맨봐 이뭐 엄마랑 스네이프랑 비교가 안된다 진짜 개한가 어. 오, 이마스이 오, 5, 6, 에 8, 9, 10, 이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아, 이 군은 어이써. 도 밸류 푸트 아웃. 근데 이 피스가 진짜 빠르다구 아스피나네. 니까 오우씨 키드시라네오호오호오 어, 너희들이 오는건호호오이다오호오호오오오 俺の首が取れるとでも思ったのかお前らみてえなガキが海賊王になるってこに乗るな麦わら俺の下に着く気がねえならもういい二人仲よ死ね